오늘은 선유도에서 출발해 고군산 군도를 한 바퀴 비행보는 유람선 투어를 왔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등 5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도라 말하는데 천혜의 비경을 가진 곳이라고 합니다. 여가 몸통 앞에 머리 쉽게 이게 히게혀볼 이게 바닥까지 했다 우츠부 하니 앞에 또 가면서 바닥까지 해 이제 보고 남겼도 안 모인다 아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셨죠? 한번 보니? 장자대죠자 여러분들 하나씩 손해둘게 볼게요 상태로 장자대보고남 보러 여러분들 제가 지나가는 자지가 장자대전 요 여러분들 자칫은 장자대 듣는다고, 여름... 자, 여러분, 자들에 요즘, 자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어요 연습하는 후0이한공도다 <목소리도> 다른 정도 있는데 이분들 비결은 이 비교는, <목소리도> 중에 안 여러분 들도 여러분들도 에바이가 있다 우측 첫 뒤로 보시면 포조가 아, 포조가 <목소리도> 항매바이는 아, <목소리도> 반대자에 보시면 할아버지 바위가 나오죠? 할아버지 바위는 이집자에는 할머니 바위를 보고 있는 산입니다. 할머니는 저쪽 다리 대을보자 여러분 들 우측 앞에 보시면 다리 하얀 구름 모자 있게 보이면 사막의 경관입니다. 산업에 맞시 사막의 경관에 사막이면 고래가 뜨거워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목 <목소리> fetch <목소리>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파도가 치다 보니까 이 바위도 이렇게 깎여진 거지, 이건 자연적으로입니다. 그만큼 여기가 파도가 세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도가 세다 보니까 이게 바위가 되겠는데, 어, 여러분들 겨포감은 채석강 나무도 채석강을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채석강도 파도 위에서 이렇게 치는 거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돌김이랑 두꺼운 김있죠 그거는 좋은 김이 아닌니다 여러분, 마시고. 얇은, 까지해보면서그검정색으로 윤기가 나는 그김이 들고 맛신다는 거, 명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도선도선선다 선유도는 19, 2 가는 게 나오죠? 여 모든 분들, 정이하 모든 일이 잘 모든 들이 많이 서 안전하게 돌도록 기도하는데, 두멋 기도하는 빨간 배가 움다 나한테는 오늘 진짜 좌측을 보세요. 좌측에 보시다시큰 상을 바래요. 신시합니다이신시면는 옛날부터 그 사람이 많이 살았크요 보시면 이게 고군단 대교 길이는 400m 왕복 2차 높이는 약 100m 그리고 돛담배 있죠 돛담배 동모형 가듬거라이러면습니다 이게 가듭죠. 고군단 대교가 지금 진짜... 이 방향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저 옆에 있는 방향, 그쪽으로 가지 말합니다. 그쪽에는 바위가 있으니까 가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좌측에 오시면은 이게 가마우지섬입니다가마우지들이낮에도 구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무들이 다 말려 죽었죠. 그만큼 북한에서 가마우지 배설 돌린다.